엄마 이러는데왜 올라왔어? 엄마 일 못하게 하려고 온 거야? 엄마 일할게. <웃음> 안 돼. 엄마 일해야 돼. 미안해. 놀아달라고 온 거야? 맞아요. 하면 발 줘. <웃음> 맞아. 놀아줄게, 다 놀아줘요 엄마 놀아줘 아 엄마 놀아줘 알았어 엄마 놀아줘 떨어져 떨어져 아기 알았어 알았어